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어디서부터 해야 돼, 동영아이제これか는 네. 라켓, 팔꿈치, <웃음> 히지 있다가,これから는 상반이 가이드 인수구가 오너스카루, 희지팔꿈비 좋았어, 둘, 셋. 오, 요, 야, 그만 바뀌었다. 좋아. 박수해, 박수. 잘했어. 오케이. 아, 기가 막히다. 너무 잘하는데? 둘. 그렇지. 고이! 지가う요 같다. 히지. 배꼽이. 요코. 붓시로 마에. 기다리네. 리탱. 선생님, 오, 히지. 그렇지 오. 자, 브이스태킹 해! 물개 박수가 안 나와 브이스킹오 나이스 굿굿굿굿또 쪼또마테 음 굿! 1,580만 원 벌었어요 통역 어 좋아 오네자구시 <웃음> 3년 동안 이 키카가 말까한 감각을 오늘 다 익혔어요. 예, 보따리 싸고 가셔도 돼. 연아야, 여기 삼촌 보따리 싸드려라.